먼저 얘는요 라렌이고요 라렌이랑 오늘 좀 같이 놀면서 음,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짜란 일단 매일 아침 이렇게 라렌이를 괴롭히는 걸로 제 하루는 시작됩니다 라렌아 가자 라렌이 옷이 많아요 저보다 많아요 나렌이의 나들이니까 옷을 라렌이 옷을 골라야 되는데 후보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분홍 쫄티 어때 라렌? 음, 반응이 좋지 않고 2번 드레스 <웃음> 눈치를 왜봐 세번째 후드티 끄덕끄덕 한거야? 그럼 오늘은 엄마랑 같이 블랙으로 맞춰 입겠습니다 라렌이랑 같이 산책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라렌아 라렌아 가자 우리 음. 저는 지금 남산에 놀러 왔습니다 얘들아 안녕 야랜 기분 좋아? 밤비야! 짜잔! 밤비는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밤비의 종류는 베들링턴 테리어고 올해 밤비는 세살이에요 근데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오는 길에 어우, 오는 길에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어, 강아지들을 두 마리를 데리고 여기 온건 저의 선택 미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엄마 아빠가 고생하고 계세요 얘네 강아지 둘 때문에 저희 엄마 아빠가 고생하고 계세요 밤비가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생긴 게 공룡 같다고 <웃음> 근데 밤비 너무 예쁘고 눈이 좀 옆에 달리긴 했는데 너무 예쁜데 사람들이 자꾸 밤비를 와봐 사람들이 자꾸 웃어요 밤비 보고 아니 아까 오는 길에 강아지들을 만났는데 나렌이가 강아지들한테 시비를 되게 잘 걸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 강아지들이랑 한바탕 싸움을 하고 좀 진정이 된 상태예요 아무튼 오늘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건 저의 선택 미스인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기운이 다 빠졌어요 제가 되게 듣기 좋은 곡이 있는데 그. 볼빨간 사춘기 분들의 나들이 갈까. 이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약간 나들이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커지더라고요. 갈 사람도 없고, 갈 시간도 없고. 어머나! 나린 기분 좋아? 나린 이거 봐봐. 촬영 중인데? 아, 아까 기운을 너무 빼가지고, 기운이 없네.